안녕하세요. 제이도크입니다. 이 영상은 뷰티풀 군바리 내용상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군생활. 여기라면 난 다시 막내로 시작할 수 있어.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하는 세계관에서 의경 생활을 하게 된 정수아의 군생활 이야기 뷰티풀 군바리입니다. 제가 올린 콘텐츠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딱이 안 풀린 콘텐츠인데요. 이번에는 안 늦겠지? 왕결을 향해가는 뷰티풀 군바리 이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여키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탑5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만큼이나 인성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방범 순찰을 돌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번호를 따일 만큼 외모가 보장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중대의 유일한 839기이며 정수화보다 더 꼬인 기수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가 꼬이면 성격도 꼬이기 마련인데 설류라는 외모만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후임들에게 잘 대해주는 점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훌륭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인성이 좋았... 다 가늘고 긴 눈매에 다가가기 쉽지 않은 도도한 타입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쁜데 겁나 재수없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극중 재벌그룹인 나성그룹 딸인게 밝혀지면서 그만 사랑에 빠져버려 <목소리> 극중 가장 보수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사실 라시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의경이라는 곳이 아주 사소한 작은 백만 갖고 있어도 뭐 미하나나 행정 등 꿀보직으로 빠지려고 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에 남아서 더센 캐릭터로 지낸다는 점이 참 멋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고 뭐 글래머 1소대에서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묘사가 되기에 눈에 띄지 않았지만 대신 엄청난 꿀벅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이 크고 약간 치켜 올라가 있는데 드세보이는 미남형입니다. 1소대의 실세이며 엘리트인데요. 실시했던 인기투표에서 100회와 300회, 두번이나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류다이는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다만 정수아의오빠 정수호를 본 이후 정수호에게 빠져들어서 진상을 부린 적도 있고 류다이의 과거가 지나치게 미화가 되면서 안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류다이를 실드 치는 댓글들도 많이 보일 정도로 팬덤이 두텁습니다 정수와 후임 중에 엄청나게 귀여운 후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겨울인데요 대놓고 꼬부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귀엽습니다. 선임인 우지영에게 꼬북꼬북을 외치며 몽통박치기를 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비해 키가 평균 수준이며 힙과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묘사가 됩니다. 정수와 후임 중에는 빌런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난 캐릭터들 속에서 오로지 귀여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겨울이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북꼬북은 못 참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등 내 마음속에 무조건 1등입니다 짬을 먹을수록 미모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막내 시절 땐늘 포니테일로 묶고 다녔는데 이 또한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중에서도 남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외모 중에 특히나 강조되는 부분은 정수화의 미드인데요 작중에서도 많은 캐릭터들이 이를 대놓고 언급합니다 특히 주일인으로 인해 그 미드가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쏘리 찔러! 비현실적인 몸매이기는 하지만 정수환은 그만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뷰티풀 군바리 팬이라면 누구나 예상했듯이 수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뷰티풀 군바리 인기 투표에서 정수환은 단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2위, 3위, 2위 참고로 정수환은 저랑 동갑입니다 300화 특집 인기투표 이후로 뷰군의 인기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기수가 전역을 했고 또 그만큼 많은 기수가 입대를 함으로써 많은 캐릭터가 사라지고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정수화가 수경을 달고 있고 곧 전역이 다가오면서 완결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후속작에 대한 예측도 많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일단 그 인기투표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공식 굿즈나 피규어 좀 어떻게 안될까요? 그 예전에 나왔던 정수화 피규어는 아 나도 좀... 뷔분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최애캐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